첫번째 특별한 분사구문이라면 두번째로 특별한 분사구문에서 여기 지금 모양을 갖췄어요 접속사 플러스 ING입니다. 접속사는 생략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실은 무조건 생략 접주 등에서 접속사 등에서 접 무조건 생략, 주절류 같으면 생략, 다르면 써주는 독립분사구문 됐죠? 그 다음에 ING, 에 ING, 아, 왜 ING가 나온다? 아, 시제가 같을 때원형의 ING 먹고줬다 물론 시제가 다르면 헤빙 PP가 나옵니다. 요거 이제 완료 분사고요. 요건 이제 세번째로 들어갈 거고 자 그렇다면 특별한 분석은 두 번째 접속사를 써주는 경우, 자 원리 원칙대로 한다면 생략의 원칙. 거기에 대한 예외사항이겠죠 써주는 경우는 그죠? 어.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써줍니다.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아, 이유도 되고, 시간도 되고, 조건도 돼. 그 중에서 하나를 써.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satisfied. 이게 이제 분석은 그냥, i n d a Why? j o w e satisfied. 이렇게 접주동이었던 거야. 자, 뭐 많은 동안, 이걸쓰는얘기 반면에 아니에요. 반면에 아니고, 동안, 뭐 많은 동안, 뭐, 뭐 동안. 요걸 분명하게 해서 접속사를 써준 거다. 접속사야. 그래서, 갈증을 만족시키는 동안 나는, 나는 Why I Satisfied 였던 거란 말이야. 나는 어떻게 했다 생각했다 뭘 생각했냐면 이거왜예요내 앞에 이게 나왔어요. 이건 분명히 뭔가 한정사로서의 더가 분명히 온 거야. 자 이거 봐봐. 이렇게 해서 쭉 나가서 이렇게 꾸며주잖아. 관계동사들 행용사절이. 얘를 꾸며주잖아. 많은 여행자들을 꾸며주잖아. 바로 그 많은 여행자들. 아, 이런 한정사도 꼭알아주세요 한정사도서의 정관사도의 용법입니다. 뭐 수많은 그 여행자들에 관해서 난 생각해봤다 라는뜻입니다 갈증을 만족시키는 동안 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응. 물 마시는. 요 두레가 그러고물 떠가지고 먹는 동안. 여러분들 사찰 같은데 이런 데 여행하다 보면 사찰 같은데 가서 뭐 사진도 찍고 그러지만 뭐 보통 뭐가 있어요? 응? 지하수에서 오는 물 같은 거 떠먹지 그렇지? 어, 절물 꼭 마시고 오잖아. 어? 어, 몸이 좋다 뭐 이걸 떠나서 좋을 것 같다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아 <웃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회복사전이 나와 있는데요 후서부 여기까지 다 해요 몸을 엿으에 틀림없는 과거의 확실한 추측일 때 우리는 너스테브 피프를 썼습니다 몸을 엿으에 왔으면 틀림없는 어디에 똑같은 음원에 왔으면 틀림 어떤 그리고 병렬구조 어디에 걸리느냐 피피걸려야돼내가 피피거든요 너스테브 피피 여기도 PP가 나와야 돼. 얘야, 예, PP는. 얘를 써줘야 된다. 마셔 스레트림 없는 똑같은 두레박으로부터. 어떤 거야? 사실, 간접적으로. 교감이 있었던 거 그죠? 어. 그 저를 지나간 그런 사람들 먹었던 바가지를 나도 먹은 거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과 나는 이미 교류를 한 거야. 이런 생각해 봐. <웃음> 밑에 거 봐봐, 밑에 거. 밑에 거는 조용히 보니까, 어, 노가 나왔네. 이거 접촉사예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주의할 점이. 좀 있다 얘기할게요, 요거는. 요거 무슨 뜻이에요? 비록 뭐뭐이지만, 이란 뜻의 양도사리 끊은 접속사다. 이걸 꼭 써주라는 거예요. 비록, 뻘이 섞고, 그리고 헤빙룡이션 상상력도 없지만, 끊어. 동물들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도 주어 2고요 여기가 이제 동사 2가 돼요. 그럼 여기는 지금 접속사인 거고, 여기가 이제 주어, 원은 생략된 거예요. 똑같은 놈이니까. 그지 어, 동사 원이었던 놈에다가 ing가 붙여서 나온 거리란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접속사 플러스 동사 원에다아이 n g 붙여서. 그래서 비록 어리석고, 비록 어리석고, 전혀 상상력은 없을지라도 이렇게 하는 거야요 없기 어, 때문에가 아니라, 찌라도 라고 해석하라고 도우를 던져준 거란 말이에요. 속물든 종종 모 합니다. 행동합니다. 어떻게 행동하세요? 훨씬 더 분별력 있게 행동합니다. 요거 대, 아니고 대닐 거예요. 못합니다. 왜 네, 비교끝나면 진짜 짝꿍이죠 이렇게 인간보다 더 분별력이 굉장합니다. 그치? 인간처럼 의리 없는 인간도 없지. <웃음> 동물 세계에서 자기 막 오모니아버지 죽이고 뭐 이게 이게 동물 세계에서는 사실은 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자, 요 얘기하는 거고 어, 자 이제 아까 하려고 했던 얘기 다시 합니다. 자, 이거는 이런 묘미를 가져요. 자, 잘 보세요. 듀어링을 쓸수 없다. 듀어링 플러스는 명사가 나온다는 라거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듀어링을 여기다 쓸 수는 없다. 의미는 비슷한 것 같지만 듀어링은 전치사다 라는 점 때문에 명사가 나온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걸 쓸 수는 없다. IN SPITE OF나 아니면 DESPITE 수능, 수능 문제와 수능어법과 바로 관련해서 직결되는 거 아니에요. 얘네 들면 명사 알겠어? 응. ING는 못 쓴다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ING가 나오면 그때는 여러분들 뭘 의심해야 되냐면, 아, 분자문이구나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될 수 있구나. 이런 걸생각해요 응? 접속사. 얘는 접속사. 얘는, 얘네들은 전치사라고. 전명국이기 때문에, ING 쓰여도 난 동사가 바로 나와야 요 이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특성 분자음은,